내 차는 네, 저는... 네 관련다. 안녕, 봉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차를 하다가 벽이나 기둥에 부딪히거나 또 남의 차를 긁어 당황했던 경우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운전에 미숙한 초보분들이나 반대로 베테랑 운전자분들도 잠깐 방심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차에는 주차 시 도움을 주는 주차 보조 센서가 전후방에 보통 4개씩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센서가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개의 센서 중 어떤 것이 불량인지 찾아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센서의 가격 또 비싼 편이라 만약 과잉정비로 센서 모두를 교체하게 된다면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집니다 또 센서가 고장난지 모른 채 운행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사고에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차의 주차 보조 센서는 고장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미리 점검도 해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개의 주차 보조 센서 중 불량 센서를 선별해 낼수 있는 특별한 자기진단 꿀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동티 v 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트뷰 먼저 전후방 주차 보조 센서가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를 짧게 알려줄게 차량에 장착된 동전 크기의 각각의 초음파 센서 송신부에서 초음파가 발사되고 장애물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초음파를 다시 수신부에서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시간과 파장의 변화를 계산하게 되는 거야 흡사 우리가 산에서 듣는 메아리와 같은 것이라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때 장애물과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운전자에게 경고음으로 신호를 보내고 또 패널이나 계기판에 운전자에게 주의하라고 시각적 표시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 여러 개의 센서 중에 한개 3K 센서만 에러가 발생이 돼도 나머지 센서들도 먹통이 되기 때문에 에러센서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일반적인 차량용 주차보조센서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20에서 100kHz 사이의 초음파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소리를 듣고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해 하지만 뒤로 소리를 듣고 고장난 센서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우선 센서를 찾으려면 차를 평평한 곳에 주차를 하고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해 놓아야 하고 이제 가장 먼저 차 안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눌러 키온 상태로 하고 다음은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후진으로 변속해 준 다음 차에서 내리면 되고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컵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종이컵 하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후방 센서에 밀착시킨 다음 컵에 귀를 대보면 틱틱틱 하는 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리는데 컵 안에 마이크를 대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려줄게 소리가 명확히 들리지? 이렇게 소리가 나는 센서는 이상이 없는 것이고 소리가 나질 않는 경우 에러가 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방법은 종이컵뿐만 아니라 이런 캔, 유리병, 플라스틱병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참고로 드라이버로도 가능한데 날카로운 것으로 하는 것은 센서에 손상을 줄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아 같은 방법으로 전방 센서도 점검을 하면 되는데 단 기어를 드라이브로 변속을 해주는 것만 달라 또 다른 방법은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센서 가까이에 스마트폰을 대고 녹음을 하면 녹음이 되고 해서 들어보면 이렇게 소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보험처리된 교통사고 일곱 번중 한건이 후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요즘엔 자동 비상제동장치가 장착되어 나오기도 하는데요 혹여 내 차의 주차보조센서는 고장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늘관련다 수고했어 동 t v